오늘은 같이 못 가주네 뽀뽀도 <웃음> 오랜만에 하니 이게 쓰러지가 없구나 마스크가 있나봐요 안녕 오늘은 금요일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이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갑니다 처음으로 오늘 남편이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은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엄마는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자 1시간 12분이 걸리고요 지금 시각은 7시 24분이에요 오늘 9시에 이... 일반 초음파가 있고 10시에 진료가 되어있어서 저는 9시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한 7시 반쯤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7시 25분인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짱 빠름, 짱 빠름. 오늘 아침에 아침을 못 먹고 나와가지고, 티카페인 카페 라떼를 하나 먹을까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혹시나 오래 걸릴까봐 그냥 갈까 하다가 들렸는데, 진짜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오네요. 와, 진짜 빠르다. 아, 오늘 이거 먹고, 힘내서 병원에 가야죠. 갈 때마다 항상 떨리는데, 오늘도 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또 초음파 사도 하고 어쩌고 하니까 아주 1시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야 제가주문할게 이거 런치 세트에 네. 두개 시킬 건데. 네. 치킨 마살라 하나랑 네. 버터 마살라 네. 각각 하나씩 해 주시고요. 나는 네. 버터난이랑 갈릭 난으로 해 주시고 네. 라시는 하나는 플레인 하나는 딸기. 음. 딸기. 로 치킨 마살라는 먹고. 네. 5시간. 5시간도. 물은 얼마 사야 돼요? 얘기 좀이그그러니까이그러이 줄일까요? 1년에 두번 줄일게요. 게안돼진 한번 고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거 처음 먹어 보네 세모가 하고 이런 걸로 에케이케 맛이 나나 가지고 이 맛없다고 어.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일산으로 출발하고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네요 금요일에는 날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발을 해야 돼요 오늘 진료의 한줄 요약은 나빠지진 않았다 요 항상 이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종 안 생겼고 심장 잘 뛰고 아기 잘 크고 있는 상태고 폐혹 관련된 거는 나빠지지 않았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딱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혹 사이즈 비율이 1.1 인데 지난번에 1.3 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그냥 재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0.5 밑으로 내려가야지 괜찮아졌다 라고 볼수 있는 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0이 넘는 애들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잘잘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차병원 진료 결과 때문에 양수양을 살짝 걱정했었는데 전종권 교수님이 또 따로 또 봐주셨거든요, 초음파를. 근데 양수양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양주가 이제 1.4kg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맛있어? 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고폰을 음. 판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바로 앞에 있는 이마트에 빈티시라고 하는 요즘에 음. ATMG 자동 중고폰 판매기가 생겼어요 미리 어플을 설치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이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2만 원. 야, 2만 원. <웃음> 너무 많이 준다. 시대의 역작이라고 불렸던 갤럭시 에스텔 노트를 3년간 사용하고 민티에 넣어보았습니다. 오, 나. 그만? <웃음> 아 이것 때문에 깨졌어 지금 파주에 터키 음식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터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웃음> 케밥은 먹어봤을 거 아니야? 유행했었잖아 케밥은 이태원에서 춤추다가 출출할 때 <웃음> 혹은 새벽에 첫 차를 기다리면서 케밥을 먹어본 <웃음> 기억은 있습니다만 진짜로? 역시 역시 날라리 날라리야. <웃음> <웃음> 정식으로 터키를 앉아서 음식을 먹어본 거는 이 처음이네요 동영상이야 카막 하나랑 네맨이랑프테카이마네맨프테 다음 i t just mad at y 꿀빵이라고? 음, 엄청 맛있는데? 이게 카이만이구나. 그냥 빵인데 무슨 약간 도너츠 거도나 근데 카이막이 진짜 맛있는데. 음, 튀겨가지고 약간 도마차가빵 말고 카이막 말이야 카이막이 꿀이랑 뭐죠? 이게 카이막이라니까? 아 카이막이라고? 아, 이게 카이막이라고? 그래! 몇번째 얘기하는데 지금? 난이 빵은 카이막이네 아, 아니야 많이, 많이 달지 않고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고로케 같은 맛이 나네 <웃음> 고로케? 고로케는 짭짤하다 까배기 <웃음> 집으로 갑니다 따뜻한 파주의 봄그해 봄은 따뜻했다 파주에서의 따뜻한 봄 주말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웃음> 아니. 기 라기는 <웃음> 저는 지금 고양 스타필드 가고 있고요. 엄마랑 고양 스타필드에서 만나서 같이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이기 음. 원래 집에가서 놀아야겠다 저녁 먹고 늦게 가야지 지금 2시 반 쇼핑 마치고 나왔고요 이제 친정집으로 갈 겁니다 오늘 남편이 야근을 한다 그래가지고 친정집에 그냥 가서 띵글띵글 하다가 저녁도 얻어먹고 놀다가 다시 집으로 가려고요. 옷이 커, 그래 내가 여기를 좀 꼬맸거든. 어깨를 응. 살짝 입어볼까 하고 그랬는데 입을 꼴라도 되고 옷이 커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어, 그치 나도 모르게 저걸 빨리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또잘 까먹어 <웃음>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남편이 점심시간인데 퇴근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남편이 11시쯤에 밤에 퇴근을 했거든요 야근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같이 점심을 나가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마 간장게장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저께 사온 상... 조끼인데 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시작 뭐야? 장게? 여친의 흔적을 급하게 지우고 있나? 안국게 <웃음> 음 하나, 수국게 하나 시켰습니다. 앞치마 아, 혹시 있나요? 두장 주세요. 일전 외출합니다. 오늘 남편이 완전 반팔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반팔에 엄청 얇은 난방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장도 볼 거여가지고 저의 카트를 가져갑니다. 오늘은 은행 한두 군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마트 들렸다가 집으로 와서 저녁밥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엄청난 대박사건을 경험했어요 여기 은행 갔다가 앞에 오늘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도 온 김에 이마트 말고 여기서 장을 봐야겠다 하고 막 시장 구경하면서 막 영상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오시더니 구독자분이라고 하시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실물로 만난 게처음이어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 놀랍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여기 김이 맛있다면서 이렇게 김을 되게 많이 주셨다. 김을 사주셨어요. 우와 짱이다. 어. 트가 좋아. 너무 잘 먹을게요 오늘의 조초라는 조회쌈 요거 안돼! 김부터 먹어야 돼 응. 구독자님께서 주신 신성한 생물이다 나 먹어보고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함부로 먹어도 될까? <웃음> 구독, 구독자님께서 후원해주신 이김 맛있게 음. 먹겠습니다 했는데 음 근데 진짜 맛있지? 음. 감사합니다 형님!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 <웃음> 근데 진짜 맛있어 내가 응. 먹어본 김치 제일 맛있어 <웃음> 집에서 만든 거 같은데? 어 거기서 막 굽고 있더라고 음 굽고, 진짜 음, 파하더라고 소재 냄새가 나네 <웃음> <웃음> 최고의 김 어, 죽여 그러니까 다음 다음에 또 장열리면 나 이거 김사를 가야겠다.